제가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지금 거의 짐을 다 뺐고요 다행히도 오늘 아침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입니다 너무 덥네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왔는데 여기 있는 동안 좀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나도 홋카이도에서 집으로 오는 날이기도 해서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뭐 별다르게 살건 없는데 오랜만에 구경을 좀 가보려고요 옛날에 이 과자 엄청 많이 먹었었는데 바나나 기균 바나나 맛이 있나? 챔피언 반팔 팀인데 한 5만원 정도 합니다 일본의 오늘 날씨입니다 비 온다고 해서 조금 흐린 것 같긴 한데 비가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휴대폰을 음. 머리에 착용을 하래. 음. 지금은 일본의 코인 노래방에 왔습니다. 한국 곡, 한국 곡도 있나? 음. 어, 무슨 노래. 해와 줘도 헤어진다? 기다리다인가?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지? 나는 너네. 날 잊어버렸니? 만잊 방탄 스티커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내 아니, 얼굴이 아닌데? 스티커 하게 되 서브를 해야 돼서 니까 오늘은 이것저것 많이 했고 지금 피곤해서 늘자 오늘 자고 내일, 도쿄 가겠습니다 <웃음> 삼겹살 왼쪽에 건 뭐야? 저건 목살 아. 음. 아이스크림 지금은 시노쿠보에 와서 횟집을 가려고 합니다 토크, 망고 오늘은 누나가 홋카이도 돌아가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겠습니다 지금은 아침 먹으러 갈겁니다 여기는 펫용품 샵입니다 있는지 요거 짱구 걸 하나 둘까? 하나 저희는 에비카츠돈이랑 토크카츠돈 시켰습니다 고춧가루 응? 이나 아니 근데 이쁜거 같은데? 응. 얼마고? 천0 0이 살라고 1 6 5 0에이서 살라고 12시인가 봅니다 여기는 두번째 빈티지샵입니다 4천원 4만원 정도인데 응. 사이즈도 깨끗하고 야, 가방을 갑자기 4개나 들고 있는 이유는 뭐죠? 0 0 2 0 이런 다 요무스파라고 약간 대량으로 식자재 판매 오늘 영상은 아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반 만에 일본에 와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재밌게 보내느라 영상을 좀 빠뜨린 부분이 있긴 한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주에는 누나가 살고 있는 홋카이도에 갈거거든요 홋카이도에 눈이 없는 일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